이번 강의에서는 어, 얼굴을 이용해서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을 이용해서 어, 재미난 기능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샘플 한번 보세요 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이 있죠 한 영상을 제가 잘라 가지고 여러가지 효과를 줬거든요 그 효과를 보시면 바로 티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게 보일 건데 자 지금 이게 원본 영상이 제 얼굴이에요 자,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잘라서 제가 두 번째에 있는 이 씬에는 얼굴이 조금 깨끗해졌죠? 깨끗해지고 뭔가 턱도 좀 갸름해지고 약간은 조금 잘생겨졌습니다. 자, 이것도 얼굴을 약간 튜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자, 아예 달라졌죠? 마치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얼굴을 바꿨는데 우리 스노우 어플 같은 거라든지 틱톡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얼굴에다가 AR이라고 그러죠? 증강현실 이렇게 입혀가지고 마치 캐릭터처럼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사진은 프리즈 기능을 써서 좀 멈췄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트랜지션 기능을 이용해서 을 여자로 변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한번 쭉 주는 작업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얼굴 꾸미기 기능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제가 이 샘플은 드리진 않을 겁니다. 어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세요. 찍으신 다음에 뭐 인사 말도 하시고 여러가지 한몇초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새프로젝트 들어가서 자 원본 영상을 선택을 하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원본 영상은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잘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만큼 구간을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자 자르고 첫 번째 구간을 선택을 했어요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서브 메뉴에서 여기 쭉 넘어가면 자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정 여기 보면 단발머리에 사람 얼굴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들어가요 자 얼굴만 하고 싶을 때는 얼굴 그리고 몸까지 하고 싶을 때는 몸 그 다음에 모양 변경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전신 촬영을 해놓은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몸에 관한 거라든지 모양 변경에 관한 것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근데 안에 기능만 보시면 대충 느낌은 올 겁니다. 몸을 선택하면 몸을 슬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될까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몸 인식을 아마 못할 겁니다. 안되네요. 다리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 허리를 가늘게 만들 수도 있고 머리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 있는데 머리를 작게 만드는 것은 여기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상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적용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적용을 누르시면 어, 꼭 같은 영상을 쪼개놓은 것 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영상에 사람이 등장하면 다 그렇게 바꿔버려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자, 이번에는, 얼굴을 해봐야죠. 자, 보정 들어가서, 얼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보정해보면요. 제일 앞에, 어, 마치 화장할 때 쓰는 브러쉬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보정을 쓰시면, 얼굴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요. 자, 쭉 수치를 올리면, 얼굴이 깨끗하게, 뭐,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 밑에 다크서클,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집니다. 마치, 우리 화장하면 여성분들 얼굴에 파운데이션 바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바꿔줘요. 자, 그 다음 얼굴형을 누릅니다. 자, 얼굴형을 뭐 눈, 코, 입 디테일하게는 여기선 안되고 그냥 턱, 턱을 좀 갸름하게 해주는, 얼굴을 약간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목 아래 부분에 이 두툼한 살들이 좀 없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없어졌죠? 주변도 약간 휘어지는데 정지 영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티는 많이 안날거예요자그 다음에 눈 선택하시고 자 수치를 올리면 눈이 커집니다. 너무 많이 키우면 좀 어색해지잖아 요그죠 그래서 적당히 키워주면 돼요자뭐 <웃음> 눈을 키우지 않아도 원래 제가 눈이 약간 큰 편이라서 크게 보일겁니다. 자그 다음에 코. 코볼을 좁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시면 마치 숨참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미백을 선택하시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리시면 좀 아픈 사람 같으니까 적당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하얀 치아라고 있는데 이 하얀 치아는 되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입을 벌리지 않았을 때도 치아처럼 입술이 하얗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뭔가 하얗게 꼼짝꼼짝하죠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입 주변이 뭔가 침 묻은 것처럼 이렇게 돼있죠침 흘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침 흘린 것처럼 돼있잖아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다시. 자, 보정 들어가서 얼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치아 그렇죠? 없는데 이렇게 하면 마치 뭔가 먹다가 흘린 것처럼 뭐가 묻어있잖아요. 그래서 치아는 저는 웬만하면 잘안 써요. 이 기능이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치들을 영상을 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조금 예쁘게 변합니다. 음, 좀 이제는 봐줄만 하네. 원래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좀 봐줄만 하게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정면 얼굴일 경우에 조금 더잘 되는 효과긴 한데, 자, 얘를 또 자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보정,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보정 기능이 아니라 아예 다르게 만드는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 앞에 있는 요세개 있죠? 이세 개는 이런 것처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 무빙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영상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뒤로 쭉 넘어가면 쓸수 없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효과들은 아직 영상에는 적용 안 되고 움직임이 없는 사진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더 넘어가 볼게요. 더 넘어가면 여기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3D 만화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를 누르면, 누르자말자 바로 그 해당 구간이, 이렇게, 얼굴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옆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얼굴이 약간 이상해지죠. 그래서 얘는 정면 얼굴인 경우에 좀잘 되고요. 측면으로 돌아가면 잘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자연스럽나요? 자, 이걸 해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보정 기능을 또 쓰겠다 그건 안 돼요. 여기서 비활성화가 돼 있죠. 두 개를 중첩해서 쓸 수는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스타일 안에 보면 자 영상일 때는 하나만 쓸수 있잖아요. 그죠? 렇자 그런데 사진인 경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진 만들기 기능은 프리즈 기능으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잘 웃고 있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입 벌리고 있는 자 여기서 선택하시고 서브메뉴 들어가서 끝까지 가시면 프리즈라고 있죠. 자, 이 장면을 3초 동안 사진으로 만들어줍니다. 찰칵! 이제 3초 동안 영상이 생겼어요. 이건 영상이 아니죠. 그냥 사진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하시면 이 사진에서는 이 보정이 가능해요. 다시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타일에 들어가면 좀 전에 쓸수 없었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물론 반대로 동영상이 아닌 경우에 쓸수 없는 기능들은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사진, 퍼즐 한번씩 다 눌러볼게요 좀 재밌으니까 자, 얘를 하면 이렇게 요렇게 돼요 샥탕탕탕 탕, 탕, 뭔가 이렇게 퍼즐처럼 뭔가 지나가죠 이런 효과들 자그 다음에 여기 여성으로 바꾸기 하면 제가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얼굴이 됐었겠네요 자그 다음에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기 그러면 좀더 남자답게 변하는데 어, 이렇게 안 태어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 앨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쓸 일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천사로 만들기 한번 다 눌러볼게요 어 느끼해 뭐야 이거 천사가 아니고 약간 느끼한 외국인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악마로 만들기 어 이게 좀더잘 생긴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3d 줌 이거는 어떤 효과죠 저도 처음 눌러봤는데 아 우리 페이스북 가면 가끔 이런거 본적 있죠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그 다음에 3d 줌 이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는 프로였고 얘는 그냥 줌 입니다 자 얘는 아 효과가 좌우의 효과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얘는 그 다음에 마법 하늘 뭔가 배경이 깔릴 것 같죠 이런식으로 하늘이 생겼네요 뭐 이런 거다 비쌀 것 같고 웨딩드레스 어? 이상하다 왜 <웃음> 뭐 이런 짓을 뭐 이렇게 됩니다 틱톡 같은 그런 기능이죠 자 눌러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클래식 만화 이건 좀 재밌네요 이 눌러보면 동작이 있는 것도 있고 동작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 스노우 같은 데서 되게 유행하던 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놨네요. 아기 얼굴인데 전혀 전혀 이상하네요. 이거는 머리 크게. 예, 이건 좀 재밌네요. 3D 만화. 이건 아까 전에 보셨던 거고 사진에서도 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그냥 만화. <웃음> 어색하다. 그다음 스케치, 그다음 만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때 인터넷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장난을 쳐봤던 게 여성 얼굴로 바꾸기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걸어 봤거든요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를 하면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이거를 앞에 있는 영상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자 위치를 조금 맞춰 볼게요 살짝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이랑 얼굴 대충 크기를 맞춰 놓고 자 중간에 트랜지션 기능으로 혼합 기능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수치를 살짝 올려서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조금 빨리 해야지 티가 안나겠네뭐 이런 식으로 얼굴이 변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난 기능이긴 한데 어, 저는 여기서 뭐 스타일 기능들은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너무 이질적이고 그리고 이런 효과들을 쓰고 싶으면 차라리 저는 그냥 스노우라든지 다른 얼굴 바꿔주는 프로그램들 있죠 거기에 촬영 기능으로 아예 촬영할 때부터 그냥 그 기능을 씁니다 그게 덜 어색하고 기능도 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그 대신에 좀 제가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어 여기 있는 보정 기능 얼굴을 보정해주는 기능인데 자 저는 뭐 캠핑 영상을 만들든 뭘 만들든 제 얼굴이 출연한 영상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보정 기능으로 좀 다듬어주고 전체 적용 한번 빵 눌러주면 이 효과들이 다 적용이 되버리거든요 모든 효과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효과들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왕이면 좀 깨끗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컨텐츠 만들 때좀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지금까지 얼굴을 가지고 장난하는 강의 이건 아니었고 얼굴을 좀 리터칭하고 보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스타일로 임무를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재미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무리 할게요.